크지. 음. 오늘 새우 몇 마리래, 이게? 20마리. 20마리인데. 얼마? 어? 얼마? 이거? 만 원. 20마리에 만 원? 아, 음, 이게 좀 크잖아. 오늘은 맛있게 담백하게 하는 새우 튀김을 음. 할 거야. 이게 껍질을 좀까 볼래? 까기만 음. 하면 되나? 여기 한 마리를 댕겨야 돼, 이게 한 마리. 이게 새우가 미끄러워. 머리도 따 버렸어, 그냥? 어, 뭘따야지 이렇게 딱 여기 한 마디 남겨야 돼 머리 쓰네, 소 머리가 있잖아 <웃음> 그래 잘돼 그럼 아이고 여기다 버려야 돼 에이 머리 야 끝까지 까지마 한 마디 남겨 남겼어, 봐봐 이걸 딱 여기다 젓가락을 응. 여기다 쓰셔 응, 응. 이렇게 쑤넣는단 말이야 응. 한 마디 남기고 있다. 응. 아 잘하네. 이렇게 딱 딱. 역시 역시 머리가 있네. 응. <웃음> 딱 머리를 써가지고 쉽게 하네. 딱 젓가락으로 싹 넣어가지고 <웃음> 가르켜드려.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더 쉽게 까는 방법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나올 거야. <웃음> 그런가? 응. 더 쉽게 까는 방법은 여기, 여기를 먼저 싹 잘라.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다리를 자른다고? 다리 있는 대로 싹 자르면 쉽게 벗겨져. 다리 자르는 사이에 그냥 여기 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웃음> 응, 그게 더 낫겠다. 20마리면 많이 주네? 응? 만 원에 20마리면 괜찮네. 응, 조금 적은 거는 30마리에 만 원이야. 이게 껍질이 더 많아 까면 머리는 아, 따로 껍질 해야 되지 않아? 머리 먹, 먹어야 되잖아 머리 된장 볶을 때 넣으면 돼 어. 금방 까네 둘이 까니까 둘이 까서 금방 까는 게 아니라 응. 천재적인 두뇌 소유자랑 <웃음> 까서 금방 까는 거야 <웃음> 그러긴 하네 아, 진짜 금방 한다 그렇게 하니까 어. 다 했어. 똥은 안 빼도 되나? 응? 예? 응. 어. 빼야지, 따가. 아, 이따가? 열면 안 되잖아. 응. 침을 에이, 까니까. 응. 똥은 요지로 여기 두 마디 있는데 이렇게 탁 응. 하면 나와. 와, 그 장난 아니네? <웃음> 많이 잡아먹었나봐. 이걸 안 빼면 지근거려. 다 했어. 응.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근육을 이게 근육을 안 잘라주면 티글 너그러지니까 음. 근육을 잘라주 피워줘야 돼 이렇게 반듯이잖아. 응. 음. 나중에 네가 해먹어도 이렇게 해. 응. 응, 음, 나중에. 응. 음. 이것도 명절 음식인가? 응. 음. 명절 전에서 명절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겠는. 우리? 응. <웃음> 먼저 먹어버렸으니까. 다 먹어버려가지고. <웃음> 응. 김치를 왜 썰게? 마르려고. 김치 튀김, 김치 응. 새우 튀김을 할 거야. 이파리만 필요해. 놓고아 끝에 입만 응. 소금을 약간 만좀 뿌려주고 김치를 꼭 짜서 큰 거를 좀 잘라줘야지 이렇게 펴서 말어응와 음. 어, 이거 크다 <웃음> 응? 커 이건 크네 <웃음> 이게 맛있는 거야 몇 팔에 개, 갖고 몇 해? 개는 나오게 돼? 세개 나오네 네개 응? 너무 긴 거를 한번더 해야 돼 음.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할게 없네 네? 크게 할게 없이 에. 그냥 이렇게 튀긴 하면 담백하니 음. 그냥 따, 튀김가루만 밀... 묻혀서 이거 튀김가루인가? 이건 밀가루 밀가루? 응 음. 담백하니 느끼하지 않고 따로 뭐 만드는 것도 없이면 음. 열 마리만 튀기고 열 마리는 다른 걸해 먹을 걸 그랬나? 새우? 음. 아니 또 있어 여기 냉장고에 먹다가 지치니까 아, 이거 뭐아 이거 뭐 아이고, 매, 이게 뭐 먹을 것도 없어 뭘 지쳐 지치기는 먹다가 지쳐서 죽으면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웃음> <야>. <웃음> 턱에 턱에 알베기로 어떻게 막 시끄럽게 서야 먹다 가 죽으면 행복한 거지 <웃음> 그런 거야? <웃음> 그럼 이렇게 한번 간장 간장 음. 찍어 먹을 필요도 없어.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맛이 되게, 응, 응. 개운하고 상큼하고, 응. 사람 먹으니까 또딱 땡기더라고, 질리는 게 없으니까. 질리는 게 없어? 응. 어. 느끼한 게 없으니까. 아,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 이거를, 응. 아, 참기름을 묻혀야 되는데. 에이. 거기 뭐야? 김치. 김치에다가? 응. 그럼 지금 묻혀요. 응? 지금 묻히라고. 아, 그럴까? 응. 음. 이거 겉에다가 묻히면 안 되나? 어? 겉에다가 좀 묻히면 안 돼? 속에 묻혀야 되지? 아 버무려야 된다고? 응그그 음. 여인 애들은 그냥 겉에 그냥 살살살만 하 살살살살 발라야 되겠다 음. 아 이거 참기름에다가 먼저 이렇게 묻혀갖고 해야 되는데 내가 또 그걸 또 깜빡 잊어먹어버렸네 그럼 훨씬 더 고소하니 맛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어 이거 다음에 해줄게 뭘 다음에 응? 어? 이걸 또 한다고? 다음에 할 때는 참기름 무척 악하게 그때는또 다른 걸 깜먹겠지 ㅎㅎㅎ <웃음> 뭐 깜먹어 그땐 또 참기름 하는 거또 깜먹을 수도 있는 거고 <웃음> 아 이거 봐 확실히 고소한 냄새 나지 응 음. 어이 정말 눈이 안 보이면 이제 먹어본다니까 참기름 찍어 먹으면 돼 응? 어? 참기름, 뭐 찍어, 참기름 먹으면 찍어 먹으면 돼뭐 참기름 찍어 먹어면 느끼한데 새우 안 깜먹은 게 어디야 ㅎ <웃음> 참기름 쳐서 하 훨씬 더 고소하니 맛있어 튀김가루 음. 요거는 빵가루인가?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이거 사온 거예요? 뭐가? 이거 빵가루? 빵가루. 원래 이렇게 파나? 빵가루 사지 그러면 내가 만드냐? 이게? 너무 테면은 많이 묻거든 응. 음. 좀물고게 해야 돼. 됐어? 응, 음, 됐어. 그럼 됐고? 또 이거 빵가루. 빵가루는 약간 아, 수분이 있어야지 빨리 이렇게 기름에서 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이게 주방에서 쓰는 불목인데, 약간 수분을 줘야 돼. 그냥 막 던져버리네. 음, 이제 이거 묻혀갖고, 아, 아니아니 아니야. 아, 이 발라, 이걸 발라야 돼. <웃음> 넣서 빵가루 묻혀 갖고 밀가루 바르고 튀김가루인가? 튀김 반죽? 응 음, 튀김 반죽. 빵가루. 튀겨지면 끝. 냠냠. 음. <웃음> 내가 묻어줘야지. <웃음> 됐어, 봐봐. 이거는, 아까 이걸 이 옷을 안 입혔잖아. 그러니까 어. 안 묻지? 파삭, 파삭하게 한번더싹 튀겨서 번지면 끝이야. 파를 기름. 음. 기름 먹렇게 깔아야 돼. 그럼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세운다고? 응. 그냥 이렇게 할까? 그거 제일 큰거 그 넣어 봐. 와, 안 뜨거워? 응. 나도 이렇게 뜨겁지. 사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 주세요. 어, 너무 너무 이쪽으로 치우셨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다리를 이쪽으로 해주세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마무리 자 요렇게 응. 응. 아주 멋있죠? 응 <웃음> 멋있지? 됐어 건들지 마 무너지니까 <웃음> 꼭대같네응 음, 멋있게 잘 만들어졌구나 지금 뜨거워서 먹기가 좀 그런가? 좀 먹어봐. 식으면 먹어볼까? 이가 뭐하게? 아이로잘라 잘라봐요 자 잘라보세요 음. 이어봐아 내가 요렇게 새우를 먹을 때 어, 이렇게 먹고 요거 한마디 안,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 이것도 다 먹어도 되는데 그지 음, 음. 난 하지만 난 꼬리까지 먹지 꼬리까지 다 먹으면 돼 다 먹었어요, 바삭바삭서 어, 바삭바삭하니까 아낌없이 그냥 이거 통 잡고 그냥 이거 한 입에 다 먹으면 돼. 음, 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지. 음, 아 어, 음. 맛있어. 음. 지금 많이 뜨거워서 음. 맛이 되게 개운해. 그러니까 음, 음. 되게 끝맛이 느끼함이 없어. 음. 간장 안 찍어도 그 김치가 들어가서 간이 딱 맞아요. 그래갖고 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짭조름하니. 아, 근데 지금 너무 뜨겁다, 아직. 음. 음. 음, 부러워. 맛있어. 음, 맛있어.